괜찮아요? 어, 그냥 남친이랑 하는 것처럼 하면? 음네 그냥 편하게 아, 그럼 중간에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? 막 이렇게 지시 같은 거아네 알겠습니다 좀... 창피한데... 아, 아, 아니... 아 그게 찍히는 것보다 제가 그...